자, 오늘은요, 에, 시골집에서 한 번, 미목을좀한 번, 어,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음. 와, 뿌리 좋다. 이거는요, 엄나무예요. 어, 이제 곧 엄나무가, 예, 참, 에, 엄나무. 이제 두릅이지.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올 때 됐어요. 그리고, 아이고. 자, 봐봐. 소기가좀심해지지예 요거 보시면은 이게 엄나무인데 원래 가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번은 이거는 예. 가시 없는 엄나무에요. 이건 엄나무고 요거 얘랑 얘 요거는 저거 뭐지? 이거는 아이씨 왜안 혼자 살려니까. 얘는 이제 옻나무, 옻나무, 옻나무 다 그루 하고요, 예, 가시 없는 엄나무 해가지고 오늘 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계량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나무 하면 다 까시잖아요. 얘는 엄나무인데, 까시가 없는 엄나무입니다. 까시가 없는 엄나무. 심고, 물이빠에 주면 되겠죠. 다 돌발. 먹기는 쉬운데, 숨어서 키올라가면 힘들다니까 잘 크면 은 시청자분들과 이벤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가시 없는 엄나무 날씨 없는 엄나무 심한 의자고요 네, 물한 번, 푹신 훅신 줘야죠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참이안졌지 까시 없는 엄나무, 어. 이렇게 해서, 어, 색으로 심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